한입에 만만드면더 사과 하나 사과 사과 사과 이저 밀가루풀 물 100ml, 밀가루 2큰술. 하 두. 그리고 잘 저어줘요. 총각김치는 우리도 처음 만들어보네. 이게 이제 죽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불 끄고 식혀줘야 돼요. 쪽파. 4, 5cm 정도? 그리고 양파. 4번. 밀가루죽. 육십 밀리 졸라 설탕 한 스푼, 한 스푼. 음. 소금 음. 한 스푼 정도, 다진마늘 세 스푼. 음. 괜찮은데 좀 익어야겠지. 되 이제 <웃음> 아직 쎄구나. 다음에 삼겹살. 오늘은 짱왕. 뭐? 매봉? 어떻게 할 거야? 새봉만 먹자. 아니, 매봉 먹자. 뭔가 전문가빌라는데 TV시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이는 거야 이봐 와 맛있겠다 야 안녕하세요. 까니까니, 깐니짱입니다 까니. 안녕. 오늘은 총각김치를 며칠 전에 담갔거든요. 그래서 짜왕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어, 이거 진짜 짜장면 같은데? 음~~ 맛있네. 김치 잘 됐어? 어, 김치 조금만 더익혀서 이제 먹으면 되고 음. 지금 난 약간 아삭한 거 좋아해서 음. 괜찮아. 원래 젊은 사람들이 음. 아삭한 김치 좋아해. 서 음. 치아가 아직 튼튼하니까. <웃음> 음. 아 이거를 얘를 여기에 다 올려서. 음, 음. 개 음. 음, 음. 잘했어? 음. 음, 다 음. 냥 국물 라면 먹 음. 음. 했는데 블랙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오빠 초콜릿 음. 음. 음. 음. 나도 활주행은 안 좋다. <웃음> 근데 초콜릿하고 사탕보다 응. 짜장면 이더 맛있지 않아? 짜장면을 먹기 위해 주고받지 않아. 라노라이 나이스 진짜 맛있다 매운 고춧가루 썼으면 더 맛있었겠다 힘들어 음, 어 다중 애기가 가은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왜? 맛있는 거 많이 해준다고. <웃음> 다 그렇지 엄마 마음이 다 해주고 싶겠지. 치즈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